안녕하세요 여러분, 봉이 셰프 진야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이죠 요리 영상이 아닌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것은 바로,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바로, 바로. 짜잔,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? 네, 바로 도마입니다. 네, 제가 이때껏 썼던 도마가 저번에 연어를 찍으면서 좀 음, 예, 좀 갔어요. <웃음> 소키마랑 간건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쓰던 도마 인데요 도마 여기 보이시나요? 칼집들이 많이 있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갈라짐까지 아... 제가 이 도마를 쓴지한 2-3년 정도 됐는데 아... 도마에 칼집도 많이 있고 제가 도마 관리를 좀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거는 연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이걸 연어를 잡은 지한 2주 정도 지난 영상인데 와... 아 이게... 연어 냄새가 안빠지더라고요 계속 닦고 닦고 닦고 닦고 했는데도 안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 도마는 고기나 연어처럼 생선을 잡을 때 쓰고 그리고 야채나 다른 요리를 할 때는 새로운 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도마를 사게 됐습니다.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좀 괜찮은 도마를 판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비싼 돈 아니고 한 적당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도마를 하나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도마 언박싱과 도마 관리하는 방법을 찍어봤습니다. 도마 관리하는 방법과 제가 산 도마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럼 가볼까요? GO! 네 여러분 도마 언박싱을 일단 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산 도마는 호두나무 도마에요 호두나무 도마인데 낭구돔배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난구, 인터넷에 낭구돔배라고 검색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두나무 도마를 하나 샀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제 로고 로고 보시나요? 이 여기는 직접 만드는 수제공방이어서 그런지 제가 로고 디자인을 주면은 직접 도마에 새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도마도 마음에 들었고 이 로고를 새겨준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마랑 같이 이렇게 받침대도살수 있어요 제가 좀 착각한게 받침대를 시키면 두개 세트가 온줄 알았는데 하나만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마를 살때 받침대를 같이 주문하지 않으면은 받침대는 따로 주질 않아요 그래서 꼭 그점유하시고 만약 사신다면 두 개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 있는 걸로 사려고요 뭐 어차피 무르 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호두나무 도마예요 지금 일단은 한번도 사용 안한 도마라 매끈매끈하고요 그리고 일단 향이 진짜 좋아요 뭐랄까, 그냥 진짜 공장이랑 뭔가 풀림에서 나는 향? 그냥 오일 냄새인가? 일단 잘 모르겠고,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도 써져 있습니다. 어... 예. 설명서에 보면 은 그냥 사용 전에 오일링하는 방법도 써져 있습니다. 진짜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.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, 이제 오일링을 할 건데요. 오일링은 일단 그냥 도마에 오일을 칠해줌으로써 수명을 좀더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무에는 좀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요. 저희 피부처럼 숨쉬는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. 이 구멍들 사이로 물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면 나무 도마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일링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물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. 일단은 천 그리고 도마형 오일 그리고 도마형 컨디셔너 마지막으로 라텍스 장갑까지 오일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기 보다는 이렇게 라텍스 장갑을 껴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여기 종이컵입니다 그 그냥 바닥에서 하지 마시고 종이컵 위에 올려놓고 하시면 오일을 바르기 더 쉬워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일은 부처블락 오일인데요 이거는 FDA에서 승인을 받은 오일이에요 식용으로서도 안전하다고 해서 이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컨디셔너는 오일을 다 바르고 나서 마무리 코팅용으로 사용하려고 샀고요 컨디셔너는 굳이 없으셔도 돼요 그리고 천이 있는데 천 하나는 오일을 닦아줄 거고 나머지 하나는 나무에 흡수되지 않는 오일을 닦아줄 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두개 있으신 게 좋아요 그러면 은 준비물 설명 이 정도면 됐고 제가 바로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 종이컵을 가중고종이컵에 뿌린 다음에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린 다음에 나무 결 방향대로 오일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 일단 조금씩 뿌린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 뿌려주세요 나무가 오일을 다 흡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겉에 오일이 많이 묻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옆면도 다결 방향대로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서 오일을 한번더 뿌려주세요 선에 오일이 좀 묻어있으니까 이번에 아까보다 조금만 적게 부어주세요 한번더별 방향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컵을 치워준 다음에 이 상태로 30분정도 말려줄겁니다 네 3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며들지 못한 오일들이 있어요 이 오일들이 이렇게 쓰지 않은 천으로 남아있는 오일들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오일들을 닦아줄 때도 이렇게 결방향대로 해주셔야 돼요 결방향대로 해 주셔야 오일이 더잘 스며들어요 그리고 뒷면도 이렇게 결방향대로 닦아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24시간 동안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리신 다음에는 이제 컨디셔너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컨디셔너를 바르고 나서 그 흡수되지 않은 오일을 또 닦고 그 다음에 또 말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이 도마를 가지고 앞으로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더 찍을 건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마에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